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그리고 키타 몇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가 상승했던 이 배경으로는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금 해제가 됐죠 그래서 화장품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몇개 종목은 계속 이제 치고 나가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재개 관련해서 이 화장품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시장이죠.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대체적으로 중국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발 입국 비자 발급 중단 해제 조치 관련해서 화장품주들 몇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해제를 이제 주요 국가들이 계속 이제 속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K-pop 이라든가 K-드라마, 영화가 흥행하면서 MZ 세대, 해외 MZ 세대로 K-뷰티가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대표주 한번 살펴보시면 어, 지금 현재 화장품주의 대장주, 주도주는 어, 나눠보면 이제 LG생활건강이 시총 1위입니다. 그래서 시총으로는 LG생활건강이 가장 높은 대장주고 주도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CNC인터내셔널, 케어젠, 석경AT 이런 3개 종목이 예, 현재는 이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등주는 한국콜마코스메스 그리고 저퍼주, 선진 뷰티사이언스, 네오팜 이두 종목이 화장품주에서는 이 낮은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품 관련 업체 수가 대략 한 70여 개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10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 현재가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리더스 얘가 18% 상승했습니다. 나파스 10%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이제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 을 보시면 700억 2,000억대. 그래 아주 뭐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놈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1조 이상 기업들은 아직 이렇게 2% 이상 상승한 기업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이 하락할 때는 좀 아무래도 이런 저포 종목들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CNC가 대장주죠.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는 종목은 CNC입니다. 퍼는 21배, PBR이 화장품주 평균 PBR이 2.8배 수준입니다. 부채는 36, 시가총액 3천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선진뷰티는 이제 저퍼 종목입니다. 잠정 실적을 했을 때 1,674원을 벌면서 주당 퍼는 4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어, 실적보다는 이제 공장 매각 관련해서 어, 이 퍼가 낮아진 이 상태고 시가총액은 1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 이제 상당히 이제 눈에 띄죠. 이게 4%대. 뭐 2%대 상승했던 기업들 보시면 어 전부 이제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는 낮은 수준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 그럼 간단히 어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리더스 어 얘는 어 화장품 제조 판매 그리고 마스크팩 어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어 현재 차트는 지금 4,500원이죠. 전에 이 4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거의 모든 화장품들이. 그 위치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조금 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제 이 라인을 넘어설지는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 고점 부근에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이 가격대를 이제 넘으면 또 새로운 그 어, 가격대를 쓰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라파스 어, 얘는 이제 경피 약물 전달 그래서 이 모기 침만큼 가는 바늘을 피부에 침투, 침투시키는 기술로 이 세계의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항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용 패치 관련주가 라파스. 어 현대 흐름은 어, 지금 만 오천 원을 바닥을 찍고 지금 백이십일 선도 이제 뚫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CNC, 대장주죠. 색조화장품 ODM 전문기업입니다. 색조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납품단가가 상당히 적으로 높은 색조화장품이 단가 자체는 화장품주에서는 좀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C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 색조화장품 관련된 기업.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선진뷰티 어, 얘도 지금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주 뭐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의 위치는 7,5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상승을 더 이상 못 하고 어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화장품주 어이 상승한다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를 보시면 매출액 36% 증가, 영업 이익 40.6% 증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안산 공장 공장을매각하면서 어 순이익이 이제 10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이 이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퍼 자체가 4배라는 거는 좀 의미는 다음 분기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 중국화하면서 또 다른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SA 코믹스 얘는 메가피스틱 파운데이션 현재는 이제 주 전 고점이죠 얘도 3월달에서부터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천원밑으로 살짝 이제 한번 빠졌었고 다시 이제 천원대를 회복한 위치에 있는 어, CSA 제이준 어, J준. 제이준이 아, 애니젠 얘는 이제 원료 화장품 관련주 입니다 펩타이드 관련주고 현재는 이제 거의 뭐 바닷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니몰이 얘는 색조 화장품 관련 또 반려동물 사료 관련 주또 비건 화장품 면세점 관련 주가 토니모리입니다 그래서 또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을 때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놈이 토니모리입니다 현재 차트는 계속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5천원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한다면 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